이제 얘 죽고 싶어요. 나아졌으면 하는 사람 있나요? 음,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숨소리 들으셨나요 혹시? 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혹시 누지 Bam Bam Bam b 가 주세요? 야! 아, 야! I'm OK. 만약에 디노 씨가 같이 쳐주신다면 이루어지는 거고요. 안 치면 혼자 추는 거고 요 혼자 추는 겁니다. 2셋오와안나주나요아연 사실 커플 선정할 때는 네. 네. 종목을 몰랐거든요. <웃음> 그렇죠. 네. <잘못> <웃음> 그래서 <그냥> 세팅하고 <웃음> 계길래 봤는데 <웃음> 어 이거 뭐예요? 어 림보예요, 그러니까. 네. 아 어, 잘못 골랐네. <웃음> 그래요. 아니, 또 민규 잘해요. 유연해요. 자규가자민규나 지금 민규 아, 누가 할래? 아, 민규. 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앉아. 아, 아니야. 민규. 민규. 아니야. 민규 좀비 봐. 일어나 아, 민규 해. 해. 야, 해. 그래도 타타이 사람 생긴 게 어디야. 민규야, 진짜 제발. 괜찮잖아, <웃음> 민규야. 어, 아. 안 섞게 아, 그냥. 아니에 뭐, 그냥, 아니, 그냥 디노부터 아, 시켜. 아 너는 우이 없잖아. 없잖아. 아 디노하고 싶어. 너 중간 했으니까. 아 일단 내가 이 내가 이. 너 중간 했으니까 빠진. 그래서 <웃음> <웃음> 민규가 있었기에, 네가 나올 수 있었고, 원에서 내가 있었기에 네가 민났고야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아, 야나 마피아, 아 마피아니까. <웃음> 나 마피아니까. 나 확실하다. 다음 판에 죽이고, 제가 먼저 죽여. 그러면. 확 <웃음> 제가 먼저 다 배신했잖아. 아,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나를 너네한테 신을 살려고 날 먼저 버린 거야 쟤죽여쟤죽여 쟤 죽여! 쟤 죽여! 그러면 자수를 했으니까 좀 약간 형량을 덜어주나죽이도 한마디밖에 안마지 아 그만해 나 한마디 했잖아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 진짜 호시형 말고 한 명이 여긴가 누가 있어 아 됐어 알았어. 너 죽여 여기 한명 중에 어 하나 둘셋아 진짜 너무 싫다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속에서 <웃음> 내가 <웃음> 있었게 네가 빛나 오케이! 민규! 나 간다고? 어 너야! 야. 아저 제발 한 번만 야 자기가 마피아 됐을 때 마피아가 저렇게 안할수 있어? 그래 난다 내가 마피아 됐을 아가 저렇게 안할어어다해야너 잘한다 야 잘하네. 잘하네 아 그리고 제가 시민이었을 때 자기 뭐아 죽여 죽여 이랬었는데 왜 지금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룰을 몰랐잖아 룰을 몰라 <웃음> <웃음> 네가 룰을 <노래를> 모른다고? <웃음> 말이 안 되잖아 Death all of them. <웃음> 아 하나, 둘, 셋. 와, 마피아? <웃음> 와! They ask you how you are, y o really 민규 형이 살짝 느껴졌어 민규는 계속 있네. 어, 민규 형 저는 이제 예, 죽고 <웃음> 싶어요. <Yeah. 웃음> 그러면 죽고 싶은 사람 먼저 죽이자 아, 어, 좋다. I remember t h i n k i n 나는 세명 있다 나와 나는 뭐, 지금 이제 이제 너, 너 누구야 원우 민규 슈아 너, 정한 그러니까, 모시 그러니까, 아이 내가, 내가 뽑히는 이유는 어. 지금까지 한 번도 마피아를 안 해서 뽑히는 그게 크지, 어. 아니 민규 형 민규 어. 형, 민규 세명 있대 말해도 될까 아, 민규, 민규, 민규, 민규 민규 얘기해 민규까지 딱 얘기 듣고 한 명씩 투표해서 주자 그냥 민규 첫 판이잖아 민규 얘기 언제 말할까 어. 민규야 제작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세븐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 볼수록 다느가 뭐가 있죠? <웃음> <웃음> 시간 1 0초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뭐 일렉트로닉 팝 프로블럼. 아, 죄송합니다. <웃음> 자, 그리고 여러분, 비둘기를 살게 되면은 겁이 없습니다. <웃음> 겁이 없어서 빨리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세. <웃음> 겁이 없습니다. 어, 그 생각하면 민규는 비둘기가 못 되겠네요. 그러니까. 고 고소공포진 플래시백. 네. 아, 하나. 하나, 둘, 셋. <웃음> Why are we still here? 재수 투 t r i 민규 아, 세 마리 해끝났어그 아, 아까... 다이아몬드를 어디서 구하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저희 캐럿들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오 네. 오오아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아론 건안 드립니다 아, 민규 씨가 지금 추우시니제 패딩을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 내 지갑인데 이게 민규 씨 지갑입니다 <웃음> 네네 패딩을 못 사는 거죠 Is that my wallet? Where, where did you get it? Uh, definitely not your tour bus while you were taking a nap. No. <웃음>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저세요 <웃음> 아니 아니 근데 원래 지갑 주워주면 정당한 그 대가를 줘야 돼. 아 그쵸 그쵸. 그거 지갑의 절반 값까지 아, 청구할 수 있대. 저는 이미 그 영화 계열사와 계약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 제가 라따뚜이 2에 출연하게 됐고요. 네? 아 G로서 출연하게 네, 제가 아, 된다면 아, 네. 아, 메이크업도 미키 메이크업을 받아서 어린이 아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 수가 있거든요 좀좀 좀 그러면 알맹이가 있는 말을 하겠습니다 네 그... 민규 씨는 알맹이가 없었네요 <웃음> <웃음> 우리 홀업 팀도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정리입니다 쥐가 마트를 열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 팀은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정신없었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지 씨 오늘은 형이구나? 저번에 나였는데 민규야! <웃음> 디노야, 안안 쪽으로, 야, 디노야, 디노야, 반대쪽으로! 디노야, 반대쪽으로 쭉 가면 민규 있어! 디노야,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디노야! 디노야! 디노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10분간 그대로 10분간 앞으로! 그대로, 앞으로! 그래. 네, 야, 왼쪽, 그래. 왼쪽, 왼쪽! 왼쪽, 손 왼쪽! 손 왼쪽, 손 왼쪽! 야, 뭐야, 뛰면 안 되잖아! 어, 뛰면 안 되잖아! 야, 뭐야, 뛰면 안 되잖아! 야!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A few moments later Run 얜다 <웃음> <목소리> <목소리> <웃음> <야>, 뛰는데? 걔네 <웃음> <잡았어? 얘는> 뭐야? <웃음> 야셋시짜 100m 달리기 다 뛰는 거 아니야 <웃음> 야 기린처럼 간 거야 민규야 <웃음> <웃음> 하나 둘셋네 오늘 세븐티 여러분들 모셔봤는데요 누구세요? 네. 아 오늘 번호이에요너 어, 너 아니잖아 뭐야? 시작부터 분량 하나 뽑고 넘어갈게요 잠깐만 나 진짜 산타 할아버지 오신 거 같은데? 아 그런 거지 그만해 싫프하다 뻔하잖아 너무 야진우도 그렇게 방송해요 욕심을 내려고 하데왜 그러는 거야? 야 우리 막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진우야 괜찮아 아, 울어도 돼아딱원호우딱 사... 최악이 최곤데 원호우 여기... 아 진짜 아니 왜 굳이 아! 지금... 결정적인 때 실수할 것 같단 말이야 민규야 <웃음> 사고 좀 그만 치자, 민규야. 민규야, 아. 이거 하면서도 사고 치면 안 돼? 아. 운하 돌아와! 사고 그만 치자! 아, <웃음> 제발! 유리야, 그만 깨져! 우가 그만해줘! 제발! 아, 야! 아, 나! 나! 나! 나! 나! 나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근데 나도 명호랑 준영이랑 많이 음식 을 먹으러 가면서 어. 어, 여기 뭐 말만 하면 다 떨어지냐 민규 말하지 마 이제 민규 저번에 그 순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계로 더빙으로 더빙 더빙. 넣어주세요 더빙. <웃음> 이거 더빙 하고 있는 거야 왜야 <웃음> 진짜 재밌는데 근데 이게 우리만 재밌을 것인가 편집도 재밌을 것인가 보는 사람이 재밌어야 되거든 부담 주는 거야 아 그거 아니야 네 그래서 첫 번째 민규가 한번 산타할아버지 한번 해봐 사타할아버지알아 선물해주세요 선물주세요 코파! 아, 이거 편집시키려고 코를 아... 파는데 아... 그대로 내버려주세요 어... <웃음> 코파 하는 거 그대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타할아버지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시작! 어 그래 민규야! 그냥 여기서 혼자서 다른 공작하고 있는 건데 아 이거 점프시까 따다다 오케이 오케이 따다다 그럼 뒷부분은 빠바밤 쿵냐 빠바바밤 와